이게 예, 그램핑 존인데, 냉난방 시설 다 되어 있고,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인원 따라 틀이죠 여기 뭐, 4명씩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뭐, 12명 정도 되는 거. 테이블이 이렇게. 냉장고도 다 있고. 아, 싱크도 있고, 여기.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난지 캠핑장에 이용하는 방법과 예약하는 방법,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개장은 2시고 폐장은 11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카트가 있어요 그래서 짐을 싣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자마자 여기 위치도가 있어요 위치도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은 캠프파이어존 바베큐존 일반 캠핑존이 왼쪽에 저쪽으로 쭉 있습니다 저쪽으로 여기 일반 캠핑존 바베큐존 저쪽에 캠파이어존 프 그리고 바로 요 앞에 여기 있는게 여기가 잔디 있어요. 이게 프리 캠핑존이고 저쪽도 일반 캠핑존 입니다 C 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저, 저쪽에 그램핑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일반 캠핑존 방금 전에 난지 캠핑장에 종합안내들을 쭉 봤습니다 난지 캠핑장을 이용하시려면은 100% 예약제 예약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합니다 인터넷은 매월 15일 오후 2시부터 해서 다음달 이용하실 예약을 미리 받습니다 이 기간 내에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는 술공공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곳에는 일반 캠핑존과 프리캠핑존 글램핑존 바비큐 존 캠프파이어 존이 쭉 있으며 실계천이 하나 있고 야외 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도 하나 되어있고 화장실과 사고실과 개수되는 각각 3개씩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캠핑 존의 D 존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긴 D8 인데 여기 왼쪽에 여유공간이 굉장히 많네요 전기하고는 여기 박쓸 수가 있고 보시면 여기가 바비큐 존입니다 가운데 큰 통로가 있고 엄청나게 크죠 바비큐 존 깨끗하고 바로 우 가운데에 스수대가 있어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캠파이어 존 이고요 바베큐 존에도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는 수에 따라서 4인은 1만 원, 8인은 15,000원, 12인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캠프파이어 존도 8인은 5,000원, 15인 개수대고요. 개프요물잘나일물도 나오고. 일반 캠핑 존도 A, B, C, D로 나눠지는데 A는 2인 15,000원이고 B는 4인이고 2만 원입니다. C는 정글 이고어 2만 원 바베큐 존입니다. C는 사이이고 2만 잘해. 원입니다. 여기 네. 이제 분리수거역 있고 이렇게 난지 캠핑장을 들어가면은 맨편 네로 있는 것이 일반 캠핑 존 D와 여기는 바베큐 존스트하고분리수거대가 바베큐 존 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바베큐 존. 여기는 이제 이는 따라 틀이죠. 이뭐네 명씩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뭐 12명 정도 되는 거 테이블이 이렇게 세 개씩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씩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한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바베큐 전원 테이블 하나에 4인씩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셋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는 테이블 두개돼 있는 거예요. 8인 8인이죠, 여기는. 여긴 또 3개고 여기 또한개 짜리가 있네요 맨 끝에 여기 한개 짜리 바베큐 존이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이렇게 다양하게 바베큐 존 끝나고 나면은 있습니다. 맨 이쪽에 5개 정도 여기가 캠프파이어 존이 있습니다 여기에 캠프파이어 존 한번 볼까요 캠핑장의 왼쪽 끝부분에 캠프파이어존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8인, you know, you say, you look at your task getting g 이 i n g s o k c 이 s e I try 어 n 나 아,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8인 8인이네요. 이렇게 캠파이어 존이 다섯 개 정도 있어요. 여기도 8인 바베큐 존에서 캠프파이어 존까지 왼쪽으로 왔습니다. 봐야죠. 캠핑장에 왼쪽에 이렇게 바베큐 존하고. 이쪽에 캠프파이어 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은 한강입니다. 그 다음 일반 캠핑 존 중에 D 사이트 있는 쪽입니다. 이쪽이 D 존. D 존 중에 좋은 게 여기가 좋겠죠. 여기하고 여기. 26조 24, 여기는 25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쪽이 가라.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난지 캠핑장의 왼쪽에 있는 일반 캠핑장 D존과 캠프파이어 존, 바베큐 존을 쭉 봤습니다. 각각의 전기 다쓸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 일반 캠핑존의 D존은 대부분의 사이트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캠핑존 중에 D존입니다, D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저기에 이제 샤워룸 있고, 일반 캠핑 존 D 존맨 가로 보면 이렇게 한강으로 쭉 산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장실 있고, 샤워룸이 있고요. 저쪽에 개수대 있고, 여기 일반 캠핑 존두 번째 나오는 개수대나 볼까 남자 화장실만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요. 물론, 소변기하고 여기 이제 대변기인데, 저에 저기에 화장지가 있어요, 화장지. 캠핑장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쭉 산책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트의 중간중간에 편의시설, 샤워장, 화장실, 개수대가 있어서 이용하시기에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샤워룸은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저녁은 8시까지고 아침은 7시부터 10시까지 잠시 남자 샤워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 아침은 7시에서 10시까지 오후에는 4시에서 밤 8시까지 입니다 옷장이 갑자기... 남자 샤워룸인데 아 응. 촬영하는 시간에 맞이 청소하는 시간이네요. 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샤워장이 예. 아주 깨끗합니다. 샤워기가 잘 비치가 돼 있고 물도 잘 나오고 들어간 네. 입구에는 옷장도 있어서 옷을 보관해놓고 샤워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남자 샤워룸이거 여기 개수대네. 개수대 두 번째 거, 이 번. 뭐 이렇게 정말 큽니다. 개수대가 깨끗하고 따뜻한 물잘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개수대가 넓고 큽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수도꼭지가 10개가 넘습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 부분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캠파이어 하고 바베큐 하고 일반 캠핑존 D존 까지는 봤어요 그러고나면 이제 가운데 여기 카운터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방향이죠 여기 가운데 여기가 프리 캠핑존이죠 잔디가 있는데 여기는 캠파이를 못하니까 야간에는 여기는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잔디로 되어있는 프리캠핑존은 전체적으로 36개 사이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4인 기준이고 여튼 여기가 프리캠핑존 입니다 5 0 0 0원 입니다 가운데 여기 보면은 캠핑장의 중앙에 있습니다 개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물은 흐르지 않는데 만들어 놨네 보니까요 그리고 왼쪽으로 쭉 보시면 여기 이제 데크 사이트들이 쭉 있습니다 데크 사이트 하나 여기 보시면 여기 쭉 데크 사이트 드립니다 여기에 데크 사이트 프리 캠핑존의 뒤쪽 개울 뒤쪽에 데크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이 한 15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용이 개울인데 사인 기준 물은 흐르지 않고 뭐 흐를 수 있게 나중에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데크 사이트에 10원 같은 경우 여기 데크 c 네 여기에 c 의 5번 이게 저쪽에서 쭉 오겠죠 남발이 아 어, 데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정사각 정도 되네 지금 데크 사이트를 쭉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크기가 그렇게 커지가 않습니다 일반 펜터는 피칭하기에 괜찮으나 리빙실 4인용 이상인 경우에는 아마 데크 사이트를 벗어날 듯 한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데크 사이트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고서의 사진고사 나가네요. 사이트와사이트사이을리 엄청나긴 없습니다. 데크 그 사이트의 모습 보시면 이렇게 컨 텐트는 바깥으로 내려가게 되어있어요 여기 정사가 이다 보니까 여기 백한츄리 텐트는 완전하게 딱 맞습니다 사이트의 크기를 봤을 때 리빙셀의 컨 텐트 같은 경우는 일반 자갈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크 사이트들이 쭉 나오고 끝나고 나면 쭉 데크 사이트가 사이트 하나 더 나와요 네. 그리고 화장실 바로 앞에 나오고 저쪽에 샤워룸이 있고 매점은 저기에 있고 분리수거대 저기 있어요 이것이 불멍하고 제트는 곳입니다 바비큐하고 제트는 곳 사이트 이쪽이 C 사이트 데크 사이트 쪽이고 가운데 여기 보면은 개수대하고 화장실하고 저, 저쪽에 샤워장이 다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제 화장실이죠. 개수대도 세 번째 나오는 거고, 분리수거대쪽기 나와 있고요. 샤워룸은 저 뒤쪽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그램핑 존이에요. 다섯 개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는 이용 안돼 있고, 뭐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뭐 뭐가 있나 여기 그램핑은. 아 가운데 여기 잔디가 있네. 프리 캠핑존이네 여기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그램핑존. 여기 또 프리 캠핑존이고 저 저쪽에 A, B 사이트. 글램핑의 네, 글램핑 내부를 좋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시설 다돼 있고 보니까 여기 비어 있는 거고요. 싱크대 있네. 전자레인지 있고 냉장고도 다 있고 냉장고도 다 있어요. 아, 안에 침대도 하나 들어가 있네. 바닥도 있고. 건잘 가능합니다. 이곳 난지 캠핑장에는 글램핑이 다 개가 있습니다. 리빙룸과 다이닝룸이 별도로 되어 있고,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와 냉장고와 캐소레인지 전자레인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에는 4인 테이블 하나에 파라솔과 지금처럼 이렇게 바베큐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네요 글램핑존인데 바베큐 할수 있도록 고 파라솔 하나 있고 안에 침대가 하나 들어가 있고 냉난방다 가능하고 싱크대까지 쭉 들어가 있어요 10만원 저쪽에는 a p 사이트 일반 캠핑장이죠 맨 가로는 2인 가운데 여기는 4인용 입니다 이렇게 해서 캠핑장이 난지 캠핑장에 예, 이렇게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이용을 많이 하네 여기 그런데 좀따닥따닥 붙어 있는 감이 있어요 이쪽으로는 4인 이쪽은 2인 2인인데 오히려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맨가있스 여기 뒤가 이제 일반 캠핑존 2인짜리고, 이쪽은 4인용이고, 여기 글램핑존이고, 이쪽으로 쭉 해서 이 산책길이 있고, 저 뒤쪽에 보시면은 차로의요 차로, 자동차도 있는데, 저 건너편에 저기가 한강입니다 한강. 여기가 한강.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지 캠핑장 쭉 구경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작은 사이트에 싸고 있죠 A 존의일번이 여기 시작합니다 요 뒤쪽에 바로 여기 화장실이 샤워룸이 있고 저쪽에 화장실이 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샤워장 이용시간이 오전에 7시에서 10시 아, 오후에는 4시부터 8시까지 여기 샤워룸이 있습니다 왼쪽에 남자 오른쪽에 여자 이렇게 해서 여기 AB존의 샤워장 이고요 AB존의 개수대는 이쪽이라 굉장히 멀어요 좀. 샤워장이 있고 여기 분리수거대 성게 있습니다. 여기 분리 수거대가 있고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매점. 바로 여기에 큰 여기 무대가 있는데요. 이 무대 지나서 쭉 그램핑 존 있고 프리 캠핑 존 있고 아, 일반 캠핑장 A, B가 여기 있고 여기에 샤워장이 있고 여기 분리 수거대 있고 바로 여기 화장실, 매점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난지 캠핑장에맨 오른쪽 부분에 글램핑존과 일반 캠핑존 ab 사이트를 쭉 봤습니다 프리캠핑존 바로 앞에 이렇게 큰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저 뒤쪽으로 보이는 데가 일반 캠핑장 ab 고요 글램핑존 이쪽이 있습니다 여기는 프리캠핑존 이고요 바로 오른쪽이 데크 사이트 있는 쪽이고 가운데 개수대가 있고 바로 그쪽이 뒤쪽이 일반 캠핑장 D 존이고요 맨 d 가 바베큐 존이고 오늘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난지 캠핑장을 예약하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 난지 캠핑장에는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를 쭉 알아봤습니다 각각에 대한 특성과 종류와 개수를 쭉 알아봤으며 특히 이곳 난지 캠핑장에는 주차장과 캠핑장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넓고 크고 깨끗하고 저렴하여 시민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